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. 이번 레슨은 체르니백 4번 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번 곡에서는 한번 장단조를 합쳐서 한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합쳐서 어떻게 하느냐 도드리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3박자의 안단티노 빠르기의 노래이고요 16마디 하고 도드리표 16마디 또 하고 도드리표 이렇게 해서 총 32마디 인데요 도드리표 할 때는 단조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장조, C장조의 조표는 없고 함께 할 C단조의 조표는 플래시 3개입니다 하고 다시 자, 자. 자, 도도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다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손가락 번호가 지켜지지 않았죠?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단조로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이 노래에서 단음계는 화성단음계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7음만 샵하고 6음은 내버려 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쳤을 때 이런 좀 아라비아 느낌의 선율이 나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렇게 할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동 타보 내려서 칠게요. 디 플랫 장조. 근데 제가 디 플랫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은 이 음은 C샵이기도 하고 D플렛이기도 한데 C샵 장조는잘 안쓰거든요 왜냐면 샵이 7개니까 아, 하지만 이번에는 C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은이 음으로 시작하는 단조가 D플렛 단조가 없어요 나란한 조가 2장조예요샵 4개 그래서 C샵 단조라고만 쓰지 D플렛 단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#장 샤비 7개 입니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아, 어, 너무 어렵네요. 음, 그래도 뭐, 어려운 걸 해내야죠. 자, 그리고 발음도 올라가서, 장조는 d 장조 샵두개, 단조는 디단조, 플랫 하나입니다. 네, 어, 좀 노래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장조 나왔다, 단조 나왔다, 이렇게 하니까. 음, 그렇습니다. 반음 올라가서, 장조는 E 플랫 장조, flat 3개, 단조는 E 플랫 단조, flat 6개입니다. 한음도 올라가면 2장쪽 샵 4개, 2단쪽 샵 하나 단음도 올라가면 F장쪽 플랫하나 F단쪽 플랫 네개 제가 항상 G 플랫 장조라고 얘기했는데, 이번 시간에는 F# 장조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D 플랫 장조를 D 플랫 장조라고 안 하고 C# 장조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. 아, 이 음으로 시작하는 단조는 A# 장조의 나란한 조인 F# 단조밖에 없기 때문에 아, F# 장조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F# 장조는 풀, 아, 샵이 6개이고요, F# 단조는 샵이 3개입니다. 하음도 올라가면 G장조 샤파나 G단조 플랫 두 개입니다. 네, 반음도 올라가면 이거를 항상 a 플랫 장조라고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은 G샵장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유는 같습니다 이 음으로 시작하는 단조는 B장조의 나란한 조인 G샵단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샵장조는 샵이 7개입니다 그리고 G샵단조는 샵이 5개입니다 반음도 올라가면 A장조 조표는 샵 3개 그리고 A단조는 조표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B 아, 플랫 장조, 플래시 2개고요. B 플랫 단조는 플래시 5개입니다. 마지막 반음도 올라가면 B장조 샵이 다섯 개이고요. B단조 샵이 두 개입니다. 네, 이것으로 체르니백 4번 곡을 장단조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24개 장단조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. 장조와 단조를 번갈아가면서 쳐야 되니까 은근히 긴장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딴 생각을 할 우려가 좀더 적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이 방법을 어, 적용할 것 같은데요. 다음 시간에 5번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